박혜주의 비하인드 게임에 참여해주셨습니까? 나서울대 조사무야, 경영학과 수석 졸업. 너 어디 학교야? 너 메타는 몇 학년 몇 반이야? 여기 앉으라고? <웃음> 뭐야 이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잖아? 2 1 8번2불라고 2X라지로 줘? <웃음> 넷플릭스? 사진 없어? 아주 시작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다른데 그 선배님 다시 들고 봐. 흑설탕이잖아. 진짜 흑설탕이라고. 나도 안 해봤어 사실. 이건 만들어줬었잖아 원래. 어렸을 때 기억이 나. 기억이 나. 잠깐만 소.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다아잠잠깐 됐어. 아! <웃음> 좀 진짜 탄내가 너무 많이 나 가면 좀줘 나도 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, 자 이제부터 달고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. 예. 설탕을 넣죠. 자, 조금 더, 이 정도 넣어봐요. 자, 들어갑니다. 저희 어렸을 땐 이걸 많이 했어요, 동네에서. 그래서 저는 성공을 안할 수가 없는... 뛰면 여기서 알아서 녹습니다, 이렇게. 보이십니까, 이게? 보이나요? 소다를, 소다를 좀 넣어줍니다. 그리고, 너무 불이 면안 된다고요? 올라오죠? 올라와요, 올라와요, 올라와야, 올라와야지, 올라와요, 올라와요. 자, 이정됐을 때, 이정됐어요. 이정됐을 때, 말이 너무 많아요. 살짝. <웃음>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, 이제 <웃음> <얘> 떨어져야 되는데. <웃음>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체험해보고 있는. 야, 됐어요. 자, 어떤 걸 할까요? 자, 하트. 하트. 전 세계 사랑과 평화를 위해 사투. 자, 자, 자 다시 한번. 다 이미 근데 굳어버렸어요. 굳어버렸을 때는 어 이게 찍히지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죽어 마땅한 거같아요쏠 거야? 아우 음, 부활해서 두번째 도전 뭔가 반대로 너무하는 <웃음> 불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세번째 도전 음식은 정량이거든 지금 예쁘게 되고 있어, 지금.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지금은 일부러 금붕어 모양을 만들었는데요.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자, 성공했습니다, 성공.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... 어제 많이 보던 배너 성공해보겠습니다. 이건 원래 초반에는 빛을 비춰보면 보이, 보이나요? 오래 걸릴 것 같은데, 앉아서. <웃음> 오! 오, 뭐 깨졌어. 오, 오! 오! I'm live. 이렇게 병아리를 완성하였습니다. 성공. 여러분들 당뇨 조심하세요. <웃음> 진짜. 충분합니다 이런 <웃음> 거. <웃음>